이경을다 했는데. 무슨 일이야, 이제? 여러분, 비가 엄청 와요. 나를 잘못보셨다고한늘래 한번 즐겨보자고. 새해 보장 <놀�> <놀리는> 아니. <nicht. 놀리는> 아니, 뭐. 등산 오셨어요? 등산 오셨어요. <놀리는> 몸이 따라와. 따라와. Nice. 아직 끝나지 않은 그녀의 틱톡 열정. 안녕하세요, 안녕, 짠!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제주도를 두 번째로 가는 날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가는 이유는 제 지인 중에서 제주도의 벚꽃을 헬기를 타고 좀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벚꽃도 보고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제주도에 가게 되었어요 가는 김에 예쁜 친구들이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쁜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번에는 사실 풀이 염색도 안돼 있고 그래서 약간 영상 찍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는 염색도 만들었 예. 완벽하게 했고 그리고 약간 예쁜 친구들이랑 가기 때문에 저도 한번 평소랑 좀 다르게 예쁨을 장착해봤어요 어때요? 잘나한거 한번 틀어주세요 편집 언니 <웃음> 아무튼 2박 3일에 여정 짧고 굵게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자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역시나 김포공항 사람이 별로 없네요 하,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서울은 괜찮은데 제주도에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나래서 헬기가 뜰수 있을지 모르겠네 호텔에만 있다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나오네 근데 좀 예쁘게 나오네 마스크 써도 예쁜 건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소개할게요 현아입니다. 아, 안녕 등장부터 그 유튜버와 틱톡을 하고 있는 현아래입니다. <웃음> 아니 등장부터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오. 자 드디어 저희가 안전하게 <웃음> 탑승을 했어. 요 아, 진짜 나는 제주도 진짜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나라 있어서 그런가요? <웃음> 어 <어우> 스트레스 받아요. <웃음> 나도 내가 불안해서 걱정이야. <웃음> 널챙겨적 할게. 아, 즐거운 여행 합시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말고.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어, 오래 했던 일이 생겼네요. 구름밖에 안 보이죠? 거의 도착을 다했는데. 그래도 검은 구름은 아니어서 다행이야. 일단 내려 <웃음> 일단 내려 보자. 어저스트로 느낌 업해도 돼요? 오늘 <웃음> 여행 거의 처음 온 사람들 오 약간 창피한데 무슨 일이야 이게 여러분 <웃음> 비가 엄청 와요 날을 잘못 고르다고 너무 엄청 어 지금 잘 나온다 지금? 어 지금 잘 나온다 지금 좀 예뻐. <웃음> 가자. 아, 눈치워, 눈치워. 눈 돌려. 모왕 택시는 눈도 돌리면 안 돼요. <웃음> 아, 드디어 저희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숙소에 가보려고요. 그래도 숙소 좋은 데 잡았으니까 가서 호캉스나 한번 하죠. 여자놀이 한번 즐겨보자고. <웃음> 해보자. <웃음> 아니, 여자놀이 해보자고 하면서. 거의. <웃음> <과일. 웃음> 이때 봐요. 여자여자 여자 조금 깔아주세요. 오. 구워셨어요? 됐습니다! 예! 네. 됐어요! <웃음> 짜증김연아씨 여자였네요. 어머, 어머, 어머. 교태, 아니, 교태를 부리지? 나는 이런, 이런 곳에 오면 약간 알러지가 있어. 근데 경치는 진짜 예쁘다. 좋다. 아, 뻥 뚫려서 너무 행복해, 진짜로. 날씨가 좋았으면 딱이었을 텐데. 아니, 지금 나가서 먹자고요, 현아씨! 당장 1분 줄 테니까 화장 고치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약간 좀. 비니하셨어요? <웃음> <웃음> 혼자서 무슨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 먹고 돌아왔는데 그 소주 한잔을 해가지고 약간 영상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 <웃음> 여기가 너무 신기해 이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자동이야 아니 뭐 등산 오셨어요? 등산 오셨어요 <웃음> 저희는 숙소로 돌아와서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 틱톡 한번 열심히 찍어볼까요? 틱톡커의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살아요 저희가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틱톡이랑 유튜버가 절대 쉽지 않아요 진짜 <웃음> 아뭐 못한단 말이야 우리 틱톡커도 알지? 홈페이지에서 같이 <웃음> 있으면 못해요 돌풍 때문에 여기 <목소리도> 수영장을 no. 이용을 못하게 됐어요 저희도 방금 한 사실인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틱톡을 <목소리>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여기서 조명을 켜고 할게 이걸 하게 되면 오는 <목소리> 처음에 댄스를 보고 <목소리> 아, 오케이 어, 귀여워 나 너무 귀여워 <목소리> 귀신 거 아니야? <목소리> 아 이거 한번 합시다 너를 환호해, 너를 환호해. 환호해 해 몸이 따라와, 따라와, 모두 환호해. 뜨뜨뜨뜨 우리 따라와, 모두 환호해. <heart> <목소리도> <웃음> 안녕히 계세요. 뭐 <웃음> 어, 안무 뭘 아, 해보자. i 믿 m I'm m e k k e l Speaker. I'm Mikkel. Two thousand years later. 지금 틱톡을 서로 각자 왕창 찍고, 저는 지쳤어요. 저는 틱톡 다섯 번 정도 지쳐가지고. 현아씨! <웃음> 저희가 자아가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틱톡, 실물,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랑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 현한가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녀의 틱톡 열정 한 시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따라 봐봐. <웃음> 한평생이 지난 후자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자용! 안녕 잘자요 안녕 안녕 정말 고등어스타카 고르륵 잡았다 텐션이 막걸리 앞에서 살아났어 아우